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팔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 혹은 레슨을 받으면서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자 골프는 팔로 치면 안된다. 몸으로 쳐야 된다. 자 이제 거기에 약간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 공을 쳐서 뭐 100m, 200m, 300m, 400m, 500m 밖에 있는 홀에다가 집어넣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운동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클럽이라는 걸 사용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공을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럽과 공을 컨택을 시키면서 공을 멀리,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꿈꾸는 300m 그리고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각자의 거리에 맞춰서 거리를 조절을 해가면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자이 클럽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을 구매를 하잖아요. 자 이때 뭐 나에게 맞는 클럽을 찾기도 하고 혹은 반발 개수가 높은 클럽 혹은 뭐 스피니 잘, 잘 걸리는 클럽 샤프트가 단단하고 무겁고 혹은 가볍고 연하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클럽은 굉장히 열심히 찾으면서 구매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윙은 너무 나만 신경 써요. 스윙이 나만 신경 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클럽을 공 뒤에 두고, 내가 몸의 앵글을 만들어주면 셋업을 잡았으면, 자, 지금부터는 어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몸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체가 먼저 들어가고, 뭐 어깨는 잡혀있으면서, 머리는 고정시켜놓고, 몸의 꼬임을 극대화시켜서 팔로스루를 길게 뻗어내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클럽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내 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립을 연하게 지고 나만 바쁘게 움직여요. 네, 나만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공을 직접적으로 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이 클럽인데 클럽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의 움직임만 나의 몸만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주면서 치려고 하니까 정작 공을 쳐야 되는 클럽은 궤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클럽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클럽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 은뭐 물론 인사이드 아웃으로 들어오겠지만 내 생각보다 클럽은 굉장히 바깥에 있으면서 스윙이 스트레이트로 나오면서 굉장히 클럽 페이스만 닫혀서 훅이 난다거나 혹은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큰 실수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뭐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공은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이 치는 거다. 컨택은 내가 아니라 이 페이스가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 몸보다는 일단 먼저 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만들어둬야 조금 더 편하게 공을 칠수 있다는 라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나만 바쁘게 움직이고 내 팔과 내 클럽은 뒤에서 따라오고 쳐지는 게 아니라 내 팔이 스윙을 주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클럽이 내 움직임대로 움직일 수나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해주면서 나의 몸이 거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추가적인 꼬임을 얻기 위해서 이 팔이 길게 뻗어져야 되니까 혹은 이 클럽이 큰 아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적인 움직임을 만, 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꼬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체를 잡는 거지 무조건 백스윙은 어깨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을 보내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는 자 왼발을 디디고 뭐 골반을 꼬아주고 힙라인을 지켜주고 스파인 앵글을 지켜주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클럽이 다시 공쪽으로 오는 거예요. 빠른 스피드로 공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나면 클럽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데 그냥 힘없이 따라오기만 하면서 공을 밀어내고 끝내버려요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내 몸은 조금 더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클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백스윙 때 만들어두었던 이큰 공간으로 여기 있는 이큰 공간으로 두 팔이 움직이면서 클럽이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컨택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나의 몸이 이렇게 멈춰있다라는 나의 스윙은 여기서 끝나겠죠 스윙이 끝나지 않고 좀더 멀리 갈수 있게 내 팔이 지나갈 수 있게 몸이 비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팔을 길게 보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로스루가 굉장히 길게 그리고 일자로 곧게 뻗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공을 칠때 나오는 스피드를 스윙 스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드 스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클럽 스피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절대 나의 몸의 스피드가 아닌 이 클럽이 움직이는 스피드 그리고 이 공이 출발하는 스피드를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스윙은 내가 아닌 클럽의 특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처럼 몸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 움직이고 있나 동작을 끊어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또내 클럽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내 팔의 위치는 스윙 때 어디에 잡혀있나 를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면서 내 몸이 아닌 내 클럽에 좀더 집중이 될수 있게 그로 인해서 내 몸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공을 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골프를 칠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미스샷이 적으면서 조금 더 똑바로 멀리 공을 보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너무 몸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너무 스피드 몸의 턴에만 스피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클럽의 움직임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공을 치시는 것도 조금 더 빨리 실력이 느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